내 네, 차는 내 관련다 안녕 동티뷰 요즘 자동차는 점점 진화되고 많은 기능들이 있지만 정작 그 많은 기능들의 활용법을 제대로 몰라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이번 시간에는 누구라도 한 번쯤 알려주었으면 좋겠다 싶은 내차에 숨어있는 기능들을 하나하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오늘 다루는 내용 중에는 알고 계시는 내용도 있을 수 있고 아 저런 기능이 하는 내용도 있을 텐데요. 복습하고 새로운 기능 알아보는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와이퍼 암을 위쪽으로 정지시켜 놓는 방법 차종별로 와이퍼 암이 본인 안쪽에 숨어있어서 와이퍼를 교환할 때 불편하기도 하고 또 앞유리에 유막 제거나 발수 코팅을 시공할 경우 많이 불편했는데 이럴 때는 일단 차 안으로 들어와서 시동을 켜고 다시 시동을 끈 상태에서 와이퍼 스위치 레버를 위쪽으로 2-3초 정도 밀고 있으면 와이퍼 암이 위쪽으로 올라와 정지를 하게 되지 그리고 필요한 작업을 편하게 할 수가 있는 거지 와이퍼 원위치 시키는 방법은 와이퍼 암을 유리 쪽으로 다시 내리고 차 안으로 들어와 시동을 켜고 와이퍼 스위치 레버를 위쪽으로 살짝 밀어주면 원위치가 되게 돼 있어 두번째 테일 게이트 열림 높낮이 조절 방법 동티뷰 사람마다 체형이 틀리기 때문에 키가 작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테일 게이트의 높이가 높게 세팅되면 사용하기가 불편하겠지 이럴 경우 테일 게이트의 정지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데 일단 테일 게이트를 열고 수동으로 내가 원하는 높이에 맞춰놓고 테일 게이트 닫힌 버튼을 3초 이상 누르고 있으면 확인음이 들리고 수동으로 테일 게이트를 완전히 닫으면 설정이 되는 거지 테일 게이트를 열어보면 원하는 높이에 이렇게 멈추게 되는 거지 세 번째 변속기 내보가 움직이지 않을 때 동티뷰 자동차의 배터리가 방전이 돼서 변속이 되지 않을 때 또는 이중 주차 시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변속을 할때 필요한 기능인데 변속 내보가 있는 곳을 보면 Shift l o Release라고 쓰여 있는 버튼이 있지 이 버튼을 누르고 변속 내보를 움직이게 되면 쉽게 움직일 수가 있고 기아를 중립에 변속시켜 자동차를 밀어서 이동시킬 수 있게 하는 거지 네 번째 싱크 버튼의 사용법, 이게 사람마다 더위나 추위를 느끼는 정도가 틀리기 때문에 운전자와 동승자가 같이 탄 경우 운전자 쪽과 동승자 쪽의 에어컨이나 히터의 온도를 다르게 또 혹은 똑같이 맞출 수 있는 기능이 이 싱크 기능인데 작동 방법은 싱크 버튼을 눌렀을 때 표시등이 켜지면 운전석과 동승석의 온도 독립 기능이 해제되고 운전석과 동승석의 온도가 동일하게 되는 거고 또 싱크 버튼을 눌러 표시등이 꺼졌을 때는 온도 독립 조절. 기능이 작동되게 되고 동승석 온도 조절 레버를 돌려서 원하는 온도로 조절이 가능하게 되는 거지. 다섯 번째. 헤드레스트의 또 다른 용도 동티뷰 헤드레스트는 추돌 사고 시 순간적으로 목이 꺾이며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인데 이 헤드레스트가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유용하게 도구로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지 만약의 경우 차 안에 갇히게 되는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유리를 깨고 밖으로 나와야 할 상황이라면 일단 헤드레스트를 뽑아 금속 부분으로 차 유리의 모서리 쪽을 때리면 쉽게 유리를 깨고 밖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지 여섯 번째 어린이 보호용 잠금장치 차일드 아 기능. 만약 주행 중에 뒤에 타고 있던 어린아이가 우연히 문을 열 경우, 아니면 먼저 내리려고 문을 열 경우 부상을 당하거나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차 내에서 문을 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어린이 보호용 잠금 장치가 있는데 뒷문을 열어보면 잠금 내부가 있고 어린이 표시가 있는 쪽으로 돌려놓고 문을 닫으면 바깥쪽에서는 열 수가 있지만 안쪽에서는 문을 열 수가 없게 되는 거지. 일곱 번째. 스마트키가 방전돼 시동이 걸리지 않을 때 동티뷰 스마트키의 배터리가 약하거나 고장이 나게 되면 문도 열리지 않게 되고 시동도 걸리지 않아 당황해 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말고 스마트키를 보면 보조키가 안에 내장돼 있어서 보조키로 문을 열면 되고 시동을 걸어야 하는데 시동은 스마트키의 하단 부분으로 시동 버튼을 누르면 시동이 걸리게 돼 있어 참고로 제동 등 그러니까 이제 브레이크 등의 퓨즈가 고장나게 돼도 시동이 걸리지 않게 되는 근데 이럴 때는 버튼을 약 10초 동안 누르고 있으면 시동이 걸리게 되니까 알아두면 좋겠지 그리고 여덟 번째 트렁크에 갇히거나 차박할 때 테일 게이트 잠금 해제 장치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납치를 당해 트렁크에 갇히게 되거나 또 요즘 유행하고 있는 차박을 하게 될 경우 트렁크 안쪽에서 테일 게이트를 열고 나올 수가 있는데 테일 게이트 안쪽 하단을 보면 커버가 있지 커버를 분리해내고 잠금 해제 버튼을 눌러서 테일 게이트 잠금 해제를 하고 테일 게이트 문을 밀고 올리면 안쪽에서 쉽게 열고 나올 수가 있는 거지 아홉 번째 오토매틱 차량을 수동 모드로 전환하는 방법. 오토매틱 차량을 수동 차량처럼 전환해서 운전이 가능하고 흔히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고자 할 때도 사용하게 되는데 변속 네버를 드라이브 모드에서 좌측으로 밀면 수동으로 전환이 되고 플러스 방향으로 한 번씩 밀어줄 때마다 1속에서 6속까지 변속이 되고 또 마이너스 방향으로 한 번씩 밀어줄 때마다 6속에서 1속까지 변속이 되는데 브레이크를 밟으면 속도에 따라서 6속에서 1속까지 자동으로 변속이 돼 미끄러운 노면에서의 출발시는 플러스 쪽으로 한 번만 밀어주면 이속 출발이 돼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 열 번째 크루즈 컨트롤 세팅 방법 동트뷰이 기능은 주행 속도를 설정해서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아도 차량의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기능으로 장거리 여행 시 운전자의 피로를 줄여주거나 또 구간 단속을 하는 곳에서 운전자가 신경 쓰지 않고 편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수 있는 기능인데 조작법은 스티어링 휠의 우측에 보면 크루즈라고 쓰여진 버튼이 있는데 주행을 하면서 크루즈 버튼을 위로 한번 밀어서 올리면 크루즈 표시등이 켜져서 내가 원하는 속도까지 가속 페달을 밟고 도달했을 때 세트 스위치를 짧게 당겨 내리면 계기판에 설정 표시등이 켜지면서 설정한 속도가 유지되게 되는 거지 그러면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아도 설정한 속도가 유지된 상태로 운행이 되는 거고 참고로 설정 속도를 높이거나 낮출 때는 리셋 버튼, 스위치를 짧게 밀어올 때마다 2km씩 속도가 증가하고 반대로 내리게 되면 2km씩 속도가 줄어들게 돼 있어 그리고 일시 해제를 할 때는 버튼을 누르면 되고 다시 기능을 이용할 때는 리셋 스위치를 짧게 밀어 올리면 직전에 설정되었던 속도로 정속 주행이 가능한 거지 그리고 완전히 해제하고자 할 때는 크루즈 버튼을 누르게 되면 크루즈 표시등이 꺼지면서 기능이 해제되는 거지 주행이 끝나게 되면 잊지 말고 반드시 크루즈 버튼을 눌러서 기능을 해제해 놓도록 해야겠지 열한번째 클리스터 이온 발생기 내 차에 기능이 있어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지나가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자동차 안을 보면 클러스터 이온 아이저라고 문구가 쓰여져 있는 차들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클러스터 이온 발생기라고 시동을 켜면 자동으로 동작이 되고 양이온과 음이온을 방출해서 공조장치의 내부와 차내의 곰팡이균의 활동을 억제하는 기능인 거죠 이런 기능이 있는 걸 모르고 간혹 비싼 값 주고 이온 발생기를 구입해서 차 안에 설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기능이 있는 걸 알았다면 구입할 필요가 없었겠지 동티뷰 이제까지 11가지를 알아봤는데 아직도 숨은 기능이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이걸 한번에 다 보긴 좀 힘들 것 같고 이편에서더 다뤄보는 걸로 하자고 이편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동티뷰가 좀 달아 놔주면 보시는 분들이 편하게 볼수 있겠지 그럼 이편에서 보자고 대체는 내 관리한다 수고했어 동티뷰 <목소리>